안녕하세요 릴브 샌드박스의 탑 라이더를 맡고 있는 서비프 가우테라고 합니다 어, 저희가 이번 주차 젠지의 T1 진짜 강팀이라고 생각한 팀인데 두팀다 잡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 연승이 안 끊기게 더 잘하고 싶습니다 연승의 맛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웃음> 바텀 듀오들의 이제 좀 한타 실력이나 라인조리나 다큰 폭으로 상승해서 저희가 스프링보다 더 성적을 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원래도 믿었습니다 저희 코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나는 가위바위보 한세판 가면 진 적이 없다 그 비슷한 말이죠 이제 뱀픽을세 번째까지 가면 진 적이 없다 그건데 그 모든 코치님좀생각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뱀픽적으로 보면 다 생각을 해서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급했습니다. 네. 좀 상대가 비에고 다이나가 성장하면은 너무 나도 좋은 챔프라서 레넥톤 그리고 레이튼 입장에서는 후반 가면은 상대 챔보다, 챔보다 많이 안 좋아서 어, 빨리 가야 한다라는 면은 있었습니다. 음 말리는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좀 부추긴다고 해야 되나 좀 추천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일단 저는 추천 추천하는 쪽이었고요. 그냥 추천도 아니고 저는 좀 강추했어요 그거 넘어가서 스틸 봐라 이거 무조건 봐라 포켓라포켓라 약간 그런 쪽에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음, 제 입장에서 게임을 바라봤을 때는 어, 이미 그상 비에고 다이나가 렉톤 상대로 많이 유리한데 바론까지 먹으면 저는 이, 이길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해볼 만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해야만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해야만 하는 음.. 그때 말렸던 팀원들도 그.. 저희가 만약에 지고 리플레이를 볼때아 이거는 시도했어야 됐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까지 만약에 플레이오프를 못가나네 번째 못 가는 건데 그.. 정말 간절함이나 그런 게 모여져서 만든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서로 헤어졌어야 됐죠 서로.. 서로 잘하니까 서로 탑에서 잘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팀에서 좋은 경제, 좋은 활약 하는 게 맞아 저는 농심 지금 1등 팀인데 저희가 지금 꺾은 젠지, T1 1등이라고 해도 전혀 안 이상할 팀들이 이어서 자신감이 많이 있습니다 어, 리치 선수는 되게 노련하다고 생각해요 좀 라인전에서나 그런 부분에서 약점을 보여도 그 다른 부분에서 확실한 강점이 있는 선수라고 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저희가 조심하고 잘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젠지 T1 정말 너무 강팀이라고 생각하는 팀들이 이겼는데 다음 상대가 1등인 만큼 좀 강한 팀한테 강한 연모 보이겠습니다. 꼭 이겼습니다. 쏙볼게